여러분은 부자들이 시간의 개념부터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1분 1초도 귀하게 여깁니다. <웃음> 아, 여러분은 부자들... <웃음> 잠깐만 그래서 천원을... 아 누구 안 깜빡하니까 힘들 여러분은 부자들이 시간의 개념부터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1분 1초도 귀하게 여깁니다. 2011년 흥행한 영화, 시간을 사서 살아가는 영화 인타임을 보면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가 멈추고 몸에 새겨진 시계에 1년의 유해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도 돈이 아닌 시간으로 받게 되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열쇠자리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그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리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 빌리거나 그도 아니면 훔쳐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줘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살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4분 스포츠가 한 대에 59년을 지불해야 하고 생필품도 시간으로 구매하고 노동의 가치도 시간으로 부여받습니다 만약 영화의 주인공처럼 시간으로 모든 걸 지불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똑딱 똑딱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나요? 부자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결정한다는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일에게 토스를 해주지요 부자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서 새벽 시간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중요한 일들을 새벽 시간에 처리합니다 부자들 들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점심 먹고 남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부자들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시간에 넣어 짜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본인의 시간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님 누군가의 나의 시간의 주도권을 넘겨주셨나요? 부자들은 내일의 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늘 상처받은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내일 달라진 나의 모습에 집중하죠 반면 가난한 사람 사람들은 상처받은 일에 집중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이유에 집중하며 많은 시간을 써버립니다 부자들이 시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푼돈입니다 부자는 천원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천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천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에이 천원쯤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 천원이 주는 10년 뒤의 파워를 생각하지 않죠 부자들은 계속해서 작은 습관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도 다이어트하는 법도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투자한 오븐이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다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부자의 습관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의 수고로 더 나은 내가 될수 있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